벌레 곤충 벌레 곤충 bugs insects 개미 개미 ant 벌벌 bee 나비 나비 butterfly 나방 나방 moth 파리 파리 fly 잠자리 잠자리 dragonfly 모기 모기 mosquito 무당벌레 무당벌레 Ladybug 장 a n g s u p u n g d a n g i a n g s u p u n g d a n g i Beetle Metdugi m e t u g i Grasshopper m a e m m a m Cicada 바 a 벌레 i b o l e a i b o l e Cockroach 사마귀, 사마귀, 멘티스. 진에, 진에, 센티피드. 거미, 거미, 스파이럴. 지렁이, 지렁이, 웜. 송충이, 송충이. webworm 달팽이 달팽이 snail 전갈 전갈 scorpion 반딧불 반딧불 firefly